보시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오엄청커요오와와 와, 이빨 봐야나 여기있어 자 어떤 바를 보이시지 따라가요 오 빨간색 야야야 예, 안보여 안보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폴리온 등급이 이 존포에 있습니다 아폴리온 등급이 뭐냐? SCP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이게 만약에 석방되는 순간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힘이 센 SCP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총 6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샘플에 왔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주위에 번개 힘이 있고, 인류가 알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든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가볼게요. 어떤 녀석인지 눈으로. 봐야 아, 이건 뭐죠, 여러분? 지금 제가 봤던 SCP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저 꼬리에 딱 찔리면 너무 아프겠다. 어떤 바람을 보일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저랑 함께 실험해 보시죠. 자, 문 열게! 자, 들어가 봐! 에? 자자자자자자 우리 실험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야 여깄다 나한테 봐더 가까이 가봐 자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너, 뭐야? 너무 빠른데요 이 녀석? 순식간에 우리 실험체를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모르니까 총을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자속도 올리고 간다! 이 녀석 근데 제가 총을 싸도 데미지를 별로 안입고 있어요. 와! 막혔다러기야 죽었어! 저런 생물체가 있다는 게 정말 무섭네요. 자, 두 번째 샘플에 와봤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서리가 내린 긴 민달팽이랍니다. 넓은 지역을 얼리고요. 아무 생각 없이 빙하기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소리부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데 들어가 볼게요. 오, 뭐야! 어, 깜짝 놀랐잖아, 지금. 자, 그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 무서워요, 무서워. 자, 자, 자, 자, 쫓아옵니다, 쫓아옵니다. 오, 오, 오, 오, 오! 역시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역시나 제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오, 앞에 송곳니 같은 게세 개가 오, 저를 저를 씹어 먹으려고 오고 있어요. 와! 와. <웃음> 어, 역시나 무섭습니다. 자, 세 번째 샘플은요, 뭐야? 파리포스 나온 거야? <웃음>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의서 어쨌든 설명드릴게요. 이세 번째 샘플은요, 아주 거대하고 괴수 같은 괴물이랍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호흡으로도 거대한 건물을 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 들어가지 말고 요 안에서 요 안에서 한번 움직여봐 알았지? 자 보시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오! 엄청나요? 우와! 와 이빨 봐! 와! 아 눈이 완전히 6 8이 눈이에요 마치 흑화한 6 8이 같아요 이야! 새빙이! 아이고 도망쳐! 이럼채야 너문 닫았니 금방? 아 어, 쏘리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샘플에 와봤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게 와, 뭐야? 야, 저건 뭐지? 전자기장 같은 느낌도 들고 자기장인가? 뭐지 저거? 그리고 색깔이 되게 다채로워요.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하얀색. 어, 빠진다, 빠져. 자, 어떤 바응을 보이는지 우리 실험체가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봐. 네. 문 열었다. 자, 들어가 봐. 네. 야, 다 여기 있어. 자 어떤 바람을 보이지따라가요 오! 빨간색! 야나 여기 있어! 자 어떤 바람을 보이지따라가요 오! 빨간색! 보셨나요? 지금 우리 실험체를 죽이는 순간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이 녀석! 오 빨간색 보이는 거 보이시죠? 오오오 쫓아온다 쫓아온다 어떻게 쫓아온다! 와아아 쫓아온다 쫓아온다! 쫓아! 자 다섯 번째 샘플은요. 어, 작은 반경 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음파 탐지기 파동을 생성하는 매우 강력하고 치명적인 전갈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죠? 어, 저음파인가봐요. 자 그럼 제가 들어가 볼게요. 오 죽기 싫어. 와, 지 뭐야 저거 저거 저거 저. 징그러워 여러분 징그러워요. 진짜 엄청 큰 전갈이네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문 열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야나 여깄다고! 여깄어! 여기있다고야야야야나 여깄지롱! 실험체가 실험체가 지금 죽었어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데 자꺼집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리와! 야 이리 오라고! 야 이리 오라고! 뭐야! 차 지금 진동으로 죽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샘플은요 둠! 아폴리온 등급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아, 매우 느리지만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 육파리처럼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모든 것을 불태우고요 원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대요!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무슨 의자 같은 게 있는데? 어? 저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어? 뭐야? 보셨나요? 정말 촉수로 바깥에 있는데도 우리 실험체를 죽였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문이 없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녀석아! 아예 총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야! 뭐라? 여러분, 아, 이 녀석이 정말 무시무시한 놈은 맞는 것 같은데요? 계단을 못 올라오는데요? <웃음> 데미지 급해서 표가 날아가라!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오! 저 의자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보이신가요? 보이세요? 오! 도망가냐! 도망가냐! 와! 어쨌든 여러분 앞에 설명과 같이 가장 강력한 놈이라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존5에 있는 SCP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5에 또 어마무시한 녀석들이 있죠 짜잔! SCP 몬스터 바이러스 엄청나게 위험해요 말도 안 돼요 개기모 파괴 존5에 있는 녀석입니다. 오, 이 녀석 또한 빛을 내고 있네요. 자, 출격! 출격! 자,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자, 자, 자 화연 과연, 어떤 말을 볼지, 어떤 말을 볼지, 어떤 말을 볼지! 자, 자, 자, 자, 자, 죽었습니다! 오! 여러분, 보셨습니까? 금방, 삼켜버렸어요! 나와! 자,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있는데, 금방 없구나, 금방 없아나 저를... 아! 아! 정말, 완전히 혐오스럽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존5에 있는 SCP는 일명 위험한 생명체랍니다. 또 들어가 봐. 알았어요. 자, 여러분. 같이 보시죠. 야, 야,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아! 아! 아! 여러분, 금방 보셨습니까? 제가 죽는 순간 저놈이 빵! 하고 터지는. 야, 야, 야, 뭐해, 뭐해, 뭐해? 어! 와! 자폭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SCP-001! 이 녀석은요 재단 최고의 기밀로 아직도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아봐 들어가보자! 어 알았어 나도 너무 궁금했어. 자 역시 대단한 녀석이라 이증모니로되있군요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왜 음악 소리가 나죠? 오? 여러분! 날개 달린 사람이에요! 우리 시험체가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발을 보일지! 자자자자 자, 자, 자, 조심해 조심해! 와라 또! 오! 오! 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자자! 오! 여러분 보셨습니까? 순식간에 먹어버리네요! 저도 지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열고! 나와라! 이 녀석! 와! 와 절대 달지 않아요! 체력 안다는 거 보이시죠? 저 2만이 난 체력을 달기는 오, 정말 빈신를필요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그로 끌어볼게요 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다다 이리 와 이리 그냥 가니가갑가다가니다 갑니다 갑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문다다다와 지금 여러분 카페테리아 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로와로로 커피 한잔할 테로야 여러분 믿기 니까 수신이 카페테리아에 내려어요너 뭐해 거기서? 커피 먹니? 와 너+ 너+ 너+ 너+ 너+ 너+ 너야기차타고도망가자 쫓아봐 야 쫓아봐 야야야야야 쫓아봐 쫓아봐 쫓아봐 와 탔어 와 탔어 여러분 같이 타고 하고 시작해라 이 말이 됐는가요 지금 와야 너+ no, 너+ no, 너그래잘 no. 걸렸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얼마나 무서울지 보여주마나이다 보고 저러고 보이지 마아스 헤스 헤스 헤스 헤스 헤스 헤스 헤스 헤 어떡해요! 저 탈출해요! 나 죽었다! 죽었네요.